인생에서 꼭 필요한 다섯 가지 끈맨끈 까칠한 사람이 되지 마라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고 모난 돌은 정막기 취했다 세련되게 입고 밝게 웃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매너 있게 행동하라 할끈 오기 있는 사람이더라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머무는 것이다.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법이니 어려운 순간일수록 오히려 발끝하라 확강 미적지근한 사람이 되지 마라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하고 어차피 할 일이라면 화끈하게 하라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행동하는 사람 내숭 떨지 말고 화끈한 사람이 되라 질끈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실수나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다른 사람을 쓸데없이 비난하지 말고 질끈 눈을 감아라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 입이 간지러워도 참고 보고도 못본척할수 있는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질끈 눈을 감아라 따끔, 따뜻한 사람이 되라 계산적인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인간미가 느껴지는 사람이 되라 털털한 사람 인정많은 사람 메마르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따끈한 사람이 되라 지금 길을 잃은 것 같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는 마라 가끔은 하늘도 마음을 못 잡고 비가 오다 개다 우박을 뿌리다가 하며 몸부림 치는데 네 작은 심장이 속수무책으로 흔들린다 해도 괴로워하지 마라 하루하루가 힘들다면 지금 높은 곳을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편안하고 쉬운 매일매일 일하면 골짜기로 향한 걸음이다 때로 평지를 만나지만 평지를 오래 걷는 인생은 없다 슬프냐 더 슬픈 사람들을 생각하라 아프냐 더 아픈 사람들을 생각하라 하늘은 남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받아들이고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그대의 고통을 거두어 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하늘의 사랑법이다. 누구에게나 굴곡은 있고, 한 가지 슬픔은 안고 산다 지금 이 순간 치명적인 굴곡이 있다고 절망한다면 슬픔은 계속될 것이고 꿈은 바람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오늘 내가 석양에 아프게 물들어갈지라도 내일이면 뜨겁게 타오를 태양을 위해 치열한 용기로 가라